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가 불편해서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예약 하셨나요? 예약 하셨나요? 일어서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한 또 손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께 같이 인사도 드리고 코칭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이르기, 네 <웃음> <웃음> 닉네임 뭐 이름 부끄러우시면 <웃음> 닉네임도 리팡리 <웃음> 나오세요 <웃음> <웃음> 오늘 어떤 고민 있으셔서 오셨는지. 다시 취직할 생각이에요. 음. 근데 도 한국말을 얘기하는 거는 약간 조금 고민 좀 있어가지고 자신감도 좀 없고 음. 네, 그런 부분에 조금 서늘이긴 한데 조언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그럼 리팡 리시면 네. 중국에서 오신 건가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10년 넘었어요그러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한다면 한국어 실력이 얼마나 늘었다? 그 10년 전에는 비교도 안 되죠. 좋아요. 아, 직장에 가신다 그러는데 혹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제가 가로 조사자격은 이제 지난주에따가지고 이제 자리는 아직 안 받았는데 합격했어요. 아, 아 아까. 네, 합격! <웃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정말 필요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예문을 조금 병원에서 쓸만한 <웃음> 것들을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같이 읽으면서 어떤 발음들이 조금 부족한지 그다음에 억양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서 그러니까 네. 서로 대화를 할때 어떤 억양들이 좀 어색한지 코칭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는 어디가 불편해서 병원에 오셨나요? 네, 잠시 멈춰볼게요. <웃음> 내려보세요 음. 음. 내용만 파악하고 나서 저한테 한번 오늘은 어디가 불편해서 병원에 오셨나요? 네. 오늘 네. 어디가 불편해서 병원에 오셨나요? 음. 음. 오늘은 만해오까요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을할오늘얘 오늘은 오 돼요 오늘 해볼게요 오한번더는요 는이 소리가 나와줘야 돼요. 음. 오늘은 오늘은 한번 너가 정확해야 돼요. 네. 오늘은 오, 네. 오늘은 오, 네. 그쵸. 잘하셨어요. 오. 오늘은 어디가 불편하셔서 병원에 오셨나요? 오늘은 어디가 불편해서 병원에 오셨나요? 네. 불편해서 불편해서 불편해서는 되게 초등학생 같아요. 음. 불편해서 불편해서 그쵸. 아. 말이 빠른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네. 말이 빨라지면서 발음을 놓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 네. 음.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불편해서 같은 경우에 네. 불편해서가 다안 들려요. 어. 불편해서 이렇게 들리거든요. 어디가 불편해서? 어디가 불편해서? 그쵸. 다 들려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병원에 오셨나요?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병원에 오셨나요? 네 좋아요 <웃음> <웃음> 훨씬 괜찮아요 제가 병원에 왔습니다 자 한번 <웃음> 같이 대화를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왔는데요 <웃음> 예약하셨나요? 예약, 카 예약하셨나요? 네 그렇죠 네. 예약하셨나요? 예약하셨나요? 다시 카로 해주세요 카. 카카카카카 카카카카카 예약하셨나요? 예약하셨나요? 잘하셨어요 어. 그렇게 가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약하셨나요? 안녕하세요. 또 빨라요. 안녕하세요. 다 들려야 되거든요. 안녕, 안녕하세요, 하세요 하세, 하세. 안돼 하세, 하세, 하세, 하세, 하세, 하세. 세. 하세. 지금 세떼 버렸어. 앞에 보고 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하세로 들리거든요. 안녕하세요. 하세. 안녕하세하세하세요하세요안녕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이게 하세려안냐면요 얘가 하세요분은또발성이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안가 힘이 요어가면안돼요성대하세을 풀고 하세이 돼야 하세하세 하세. <목소리>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이,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발성 자체가 응. 안녕까지는 어떻게든 하겠는데 하세는 너무 어려우니까 음도를 바꾸는 거예요. 자꾸만 안녕하세요 이렇게 약간 안녕 안녕 하세 그쵸 그렇죠. 한번더 안녕 하 이완이 되어야 돼요. 이완이 안되면 하 다음에 세가 돼요. 네. 그러면 성대가 긴장된 소리거든요. 세가 그러니까 아니라 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게 드음도로 하세요. 음. 그게 제일 외국인 안 같아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그쵸죠괜찮은거예요 네. 괜찮아요. <웃음> 네, 그걸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음. 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한 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니면 저기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기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기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음. 기다려주세요. 음.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 인사 한번 해볼까.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 <웃음> 아니, <웃음> 제가 왜딱 듣자마자 어, 외국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음. 오케 안녕 no. 셋 때문에 안녕히 가세요. 응. 안녕히 가세요. 그쵸? 안녕히, 안녕히. 가세요. 네. 어. 이걸 천천히 연습하셔야 돼요. 네. 이거를 지금은 빨리 하시면 키에서 멈추시고, 아니면 네. <웃음> 코로 가거나 손을 네. 긴장으로 네. 가요. <웃음> 네, 오늘 한번 같이 해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웃음> 제가 모르는 부분 되게 많았어요 아네 <웃음> 선생님 아니면은 제가 계속 모를 거예요 <웃음> 조언 받았으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하면 좋은 거 같아요 다른 분들도 이제 저, 저 같은 고민이 있으면은 네, 선생님 좀 찾아가오세요 <웃음> <웃음> 아,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끝인사하고 마칠까요? 希望 민떼는 지적이 더 좋은 지 자요. <웃음> <웃음> <웃음>